감사합니다. <웃음> Thank you. 어, 한6 7년 전에, 4, 5년 전에, 네, 6, 7년 전에 정확하게는 중식이 밴드와 같이 여러 공연을 같이 하고 그리고 중식이가 텔레비 나오면서 배0이 꼴린 나머지 <웃음> 지하로 0 0했참0했0 0 0 0 0 0 0 0 0는0 0 0 0 0니다0 0 0 0 0 0 0 0 0 0 중식이만큼 사실 의리라는 말을 쉽게 꺼내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단독 공연을 한다고 사실이 너무 우리들을 재결성을 시킨 중식이의 아주 뛰어난 영향과 비즈니스 능력 그리고 더 중요한 의리 잊지 않고 저희를 찾아주셔서 중식이가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좀 저희가 힘이 들려고 이렇게 생 명이서 모였습니다. 음... 저희가 사실 아까 원래 저희 스타일이 술을 한잔 이렇게 먹고 오는 건데 아까 좀 싸웠어요. 네, <웃음> 오년 만에 만나다 보니까는 네. 좀 싸우고 네. 주먹 다짐하고어 <웃음> <웃음> 누가 이겼냐고제가 이겼습니다. <웃음> 네. 내가 지금 급하게 선글라스를 썼습니다. 눈 가라 게해가지고 아무튼 정말 이렇게 중식이의 음악을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지켜보시는 이런 팬분들을 저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중식이가 대단하고 진짜 이런 분들만 있으면은 평생 음악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저희 그러면은 뭐, 저희 자리는 아니니까 종식일 네, <웃음> 축하하기 위한 어, 자리니 저희 마지막 곡 하고 가겠습니다. 요거 네, 저희 브레이크다운 이라는 노래인데 요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진짜 문화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네, 어떤 것들이 다 이렇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예, 그런 훌륭한 문화인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. 브레이크 다운 해 보겠습니다. One, two, three, go! Break down! Break down! Break down! Break down! Break down! Break down! Break down! Break down! Break d 아, 다, 다 w n y e a h